안녕하세요. 요번 영상은 모든 것이 이루어져 감사합니다. 100번 말하기입니다. 편안한 마음 상태에서 잠시 멈춰 두고 소원을 정리해 적어 봅니다. 그러면 이제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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든 것이 이루어져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이루감사니다 모든 것이 이루감사니다 모든 것이 이루감사니다 모든 것이 이루감사니다 모든 것이 이루감사니다 모든 것이 이루어져 감사합니다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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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든 것이 이루어져 감사합니다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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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모든 것이 이루어져 감사합니다. 모든 것이 이루어져 감사합니다. 모든 것이 이루어져 감사합니다. 자, 이제 여러분은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. 아침 에 일어나서 한번자기전에한 번씩 들으면서 하루를 시작하거나,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.